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어떤 할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아라 너희 몸에 간직하라. 새겨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할례를 너도 받아라라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란 자기 죽음의 할례입니다. 여기 남자의 포피를 벤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이 남자는 여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남자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전체 하나님의 자녀인. 여성도 이 안에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보세요. 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포피를 벤다라는 것은 어, 생식기를 자른다는 겁니다. 끝을 자른다라는 것으로 끝부분을 자르는 거지만 전체 너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단절 너는 끝장났다 넌 죽었다 그것을 네 몸의 흔적에 뚜렷하게 새겨 놓는 거예요 살에다가 이게 포피를 배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할래의 의미예요 넌더 이상 네 생명으로는 더 이상 생명을 산출할 수 없다 너의 생명은 이거로 끝났다. 이게 포피를 배라는 뜻입니다. 이 포피를 배라는 것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람 너의 육신의 자손은 이제는 멈췄다. 끝이다.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0절 보세요. 분명히 지금 할례를 음, 말씀하시면서 할례는 육신의 자손이 끝장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그런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원약이다. 여러분, 그 자손이 없는데 이제 할례라는 것은 자손이 끝,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 너와 그리고 네 후손 사이에 대대로 지키는 이게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후손, 이 자손은 육적인 후손, 육적 자손이 아니라 어떤 자손인 거예요? 다른 자손인 거죠. 약속의 자손인 거죠. 이 약속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생명에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는 생명, 자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이제 할래 후에 낳는 자손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 이삭은 어떤 자를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에서 나온 자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태어난 자예요?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삭은 너의 힘으로 너의 존재로 나오는 자가 아니라 너의 존재는 끝장났고 이제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존재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에게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일하게 할례를 베는 할례를 하는 포피를 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라 의미가 갖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 부정되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 여기 본문 12절을 보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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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너희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나,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다 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라는 이 의미 속에 할례는 아,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 부인되는 겁니다. 육신의 혈통 아브람의 혈통에서 나오면 어, 그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혈통은 선민이고 그리고 그혈통은 구원의 자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도 다 들어가잖아요. 네. 아브람의 혈통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온자또 이방인이 돈 이방인 돈 주고 산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 이, 지금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선민이고 뭐 이, 이, 아니잖아요 혈통의 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자신의 피 피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요구하는 할래는 난그 너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혈통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되는 거 그거 아니다 어, 교회 나오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 나도 어, 그 혈통 안에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갈라놓는 것이죠. 오직 다른 혈통이에요. 신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 이게 다른 존재로 지금 태어나지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기 죽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떤 거였죠? 어떻게 성취한 거였죠?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는 거예요.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셔서 받으신 할래잖아요. 그것으로 성취된 할래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할래를 동일하게 지금 포피를 배라는 거예요.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었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아니요. 대신 죽은 그 죽음에는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만 죽었고 나는 안 죽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죠. 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공짜죠.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자기 존재가 죽는 죽음, 자기 부인이 죽는, 자기 부인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죽음의 할래예요. 남편들 갑자기 좋아졌죠. 어? 내 와이프가 죽으면 되는구나. 아니요. 이게 마음의 할래예요. 자기 부인의 할래 신명기 10장을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이 할래 또 이방인들에게 요구했던 이 할래가 어떤 할래인지 율법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를 신약에서 로마서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2장을 가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 포피를 베었다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그건 할례 아니래 아니래요. 29절 오직 이면적 이면이라는 건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할례했다라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겉만 포피만 베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였던 그 할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 자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마음의 할례가 내게 있어줘야 했던 건데 나는 과연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신명기 30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받았다면, 받은 자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하나님을 온맘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나? 사랑하고 있나? 이걸 물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증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어디를 목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하신 거예요 안가 있다면 난 마음의 할례가안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과 우리의 하소연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할례를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시키는 마음의 할례에 부르시는 이 부름 앞에 아브라함의 하소연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저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부르셔서 떠나라 하셔서 다 놓고 이 광야의 그 배두민의 그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앞에서 내가 다 놓고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좋은 땅은 다 조카 로사에 주고 나는 뭐별볼일 없이 다 오기로 왔고 하나님이 자식 하나 준다는 거 바라보고 왔는데 자식 안 주어서 기다리다가 그 이스마엘 하나 얻었는데 지금 저한테 뭘또 자꾸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뭘 자꾸 이렇게 더 뺏어갈 게더 있어요? 제 인생의 소망 걷어갔죠. 청춘. 75세는 그때는 청춘이었겠죠. 그 청춘 다 요구하셨죠. 그리고 자식도 하나 이스마일인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죠. 아니, 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은 보상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그 하나님 따라 왔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 저한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음, 아브라함의 하고픈 말 아니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하나님 제가 어 하나님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 왔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그렇게 잘 못한 게 많다고. 아니, 뭐 제가 뭐 크게 요구했어요? 어? 그, 자식들 뭐, 그, 어, 신앙 잘하는 거. 어? 그리고 어뭐 제가 뭐 건강 누가 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 제게 그,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사. 근데 왜 그렇게 나는 아프게 하고. 제가 뭐 그렇게 큰돈 달라고 했어요? 그냥 먹고 살만한. 근데 왜 저는 계속 빚에 허덕이게 하고 앞이 안 보이게 하고 이게 남편이 진 빚을 그냥 언제까지 제가 갚아야 합니까? 하그 그렇,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소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래 나는 너한테 있는 거뭐 뺏는 거에 나는 목적이 있지 않다. 나더 이상 너 있는 거, 너한테 있는 거 뺏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답변은 난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난 너를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난 너라는 자를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너만을 위해 사는 너를, 나에게 도당체 마음을 주지 않는 너를 이제는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끝장나지 않으면 이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고 너무 쉽게 뱉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Receive, 영접하는 자, 내 안에 들어온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죠 내 안에 예수가 있지도 않은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의 믿음인데 내가 끝장나고 죽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4장 하나님 말씀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악행이 뭐죠? 너희의 악행이 겉으로만 할래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래 받은 자들이에요 할래라는 것을 예배당에 왔다는 것 성전에서 제사한다는 것을 가지고서 마음가죽을 베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라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는 할례 받았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 불길같이 타오르는 진노의 불을 더 이상 너는 끌지를 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예배가 뭐냐? 할례의 칼로. 내 육신 나라는 존재 내 사랑 나라는 것에 두고 있는 나의 존재 자체가 배어지는 거예요 배어졌는가 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몇십 년을 해왔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한 번이라도 한순간 내 안에 마음의 할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할래에 동참되는 할래 나는 정말 나를 내놓았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 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 자아도 죽음적이 있는가 죽고자 하는가 그런 할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행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뭐 얼마나 제가 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너 죽었냐는 거예요 너 끝장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끝내겠다는 겁니다 난 너를 파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생명은 끝나고 그 다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8일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일은 안식 후 첫날이죠 부활의 새 아침이죠 하나님이 그 7일에 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런데 이 안식이 죄로 인하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파괴되죠 타락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음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만이 기쁘고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안식이 7일 날 파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하여 안식을 회복시키죠 이게 8일이에요 팔일. 8일. 8일이 갖고 있는 부활의 새아침 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이것은요, 육신적 십자가에서 어, 나는, 이 육신적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나로 부활의 새 아침과 새 출발을 하게 됐다라는 것에 8일이 있는 거예요. 8일. 나에게 8일, 7일은 하나님에게서의 완전한 안식이었는데 이 완전한 안식 안에서의 완전한 타락과 거짓이 발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부활의 새 8일, 영광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8일은 그런 의미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8일은 부활의 새 시작이고 새 출발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8일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 안으로 인도받게 돼.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이 없다면 그리스로부터 끊어지는 자의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육신적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이 할례가 두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못 박힘의 할례에 동참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래. 자기 죽음의 할래. 자기 부정의 할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할래예요. 그런데 이 할래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할례라는 것을 여러분이 했다 몸에 가졌다 그런데 그할례가 마음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까? 부활 위에 서 있습니까? 답해 보세요 우리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왜 영광스럽고 왜 가치가 있죠?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처절합니다 그리고 그 처절함 속에 너무나 실패의 모습처럼 초라하고 절망스럽고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뱀의 머리를 끝장내버린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패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 좋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좋죠 나는 더 이상 형벌받지 않게 됐다 대체 이런 십자가는 왜 영광스러운 것이죠 승리가 부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 권세와 능력과 승리 안에서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이고 무력하고 존재를 내어놓고 죽이는 것이 이것이 승리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의 기쁨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죽이고 부인하고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가진 이 생명의 기쁨은 거짓된 내 생명을 죽일 때마다 맛보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내옛 생명 옛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새 생명 새로운 자의에 탄생되어진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길이 없어요. 부활 안에서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삶은 능력이고 권세고 파워고 은혜고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칭의를 창세기 15장에 받습니다 그렇죠? 이 칭의를 받고 20년쯤이 지나서 오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치 합격하고 합격증은 지금 나중에 받는 모습과 같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칭이 받았는 칭이가 무슨 뜻이죠 저스티피케이션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함이거든요 칭의 의롭다함으로 선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로와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선포해 준 거예요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구원을 얻은 거죠. 확실한 구원을 선포받고 얻었는데 지금 할례를 요구받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칭의는 죄 지어도 된다고 준게 아닙니다. 나 칭의 받았어. 나 의롭다함을 받았어. 물론 하나님이 창세기 1 5장에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믿음으로 칭의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물론 이스마일도 낳고 뭐 하나님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행위를 가지고 너 구원 못 받은 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칭의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칭의는 하나님이 할래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포해 주셨다 나를 칭의해 주셨다라는 것은 아 이제 나는 칭의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죄 지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어, 하나님 앞에 내 인간적으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나는 예수 믿는다 라는 것만 지키고 있으면 고백만 하면 아 천국은 따로 당상이구나 가는 거구나 이런 칭의를 준게 아니라고요 그게 오늘 할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받읍시다 로마서 4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1절 여기 그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에 할례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까 창세기 15장에 그 의롭다 하신 것을 확인시켜준 거래요 표를 준 거래요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여기심을 얻게 하려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 있어서 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칭 의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 칭의는 무할레시에 주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할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무할레시에 주었던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에 대하여 인침을 주시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칭의의 선포에 대한 표예요 근데이 할래가 어떤 할래예요? 내 마음가죽을 베는 할래 하나님 제 안에 제 본성은 죄가 좋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거룩하지 않고 거북스러워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이런 대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가치도 없고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저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래요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칭의의 표를 인침을 할래로 마음가죽을 베는 것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던 죄를 파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라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부활 안에서 저와피 흘리기까지 싸워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입증해내는 것이죠 확증하는 것이죠 그겁니다 할래는 믿음에 의한 칭의 표시입니다 칭의 받았다면 반드십니다 반드시 칭의 후에 내 자아가 끝났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칭의를 받았는데 내 자아가 끝났다라는 할래의 표시가 없으면 그는 칭의가 안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칭의는 믿음의 삶으로 입증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받을 때를 따지면 이게 석기시대 아니겠어요 그 돌을 갈아서 그꺼칠거칠한 돌을 갈아서 그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내 죽음을 담보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생활을 한다 여러분 가장 근저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게 11조 생활이겠죠 한다 순종 아니면 못해요 실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를 유지하게 하고 이것이 나의 에, 내 삶을 붙들어주고 있고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라 것에 대해서 하나님 끊어내라. 너 끝장내라. 너더 이상 그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너 그것 사랑하지 말고 나 사랑해라. 너 그거 할래 해라.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칭의를 받았다는 라것 그거 거짓된 것 붙잡고 함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보면 예수를 정말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자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들 자신을 거듭났다고 의롭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며 살아가고 있다 정작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 거듭났다 나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산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칭이 받았다 이콜새 피조물 되었답니다 새 피조물된 흔적이 나타나야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나의 자아가 끝난 생활을 해야 내 자녀가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원하는 삶으로 살 거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왜 자녀를 줬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서 아니요 여러분에게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의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는 우리에게 나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 마음의 할례를 하는 내 죽음을 하는 것을 나에게 하라고 이 자녀를 준 거예요. 자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이 끝장나세요. 당신이 죽으세요. 그러라고 그 자녀를 준 거예요. 왜? 이 자녀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자녀 앞에서 보이라는 것 보이세요. 죽으세요. 여러분에게 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자녀일 텐데 내가 이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내 자아가 내가 끝장났다라는 것을 보이는 자로 아미 아비와 어미로 있겠습니다 이 기도하세요 구약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여리고 전쟁이 첫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라 하신 게 있어요. 할례입니다. 구약에서 광야에서 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은 다 죽고 이, 지금 이 세대들이 가나안 전투에 시작되잖아요. 할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소 5장에 할례를 요구해요. 이 싸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칼과 방패와 말, 말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존패는 할례에 달렸다는 거예요. 할례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는 걸 죽이느냐. 그거 그것을 흔적과 진실로 갖고 있느냐 그거 없으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신약에서는 여와의 거룩한 전쟁을 누가 수, 수행하죠?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수행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우리 안에 성령 세례로 있어야 합니다 물 세례가 성령 세례가 없는 물 세례는 그냥 할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래에 동참되지 않는 마음 가죽을 뵌 적이 없는 그냥 행위예요 그냥 표면적 할래예요 그러나 이물 세례가 내 안에 마음 가죽을 베는 그런 할래가 이루어졌다면 성령 세례죠 여러분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 속에 내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겉으로의 행위만 있었나? 지금 이 시간 그 세례 속에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를 내가 받았다면 그 순간 그 세례에는 나의 죽음은 끝났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삶으로 나는 시작됐구나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의 새아침, 새날 안식 그 출발을 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갖고 그렇게 살기로 소원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안에 이 성령 세례를 가진 자가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3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누구다? 예, 할래파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래 바랍니다 이 마음의 할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내 거짓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어, 이것이 마음의 할래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물 세례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정말로 가르쳤던 가리키는 바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참된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인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푼 그런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래서 이 가난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는 그 가난을 맛보는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꽉꽉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저희도 함께 불러주셔서 그 안에 우리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 안에 우리도 함께 부활 생명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광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새아침과 새 영광을 가진 자로 날마다 내 옛자와 거짓된 나의 존재를 죽이는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새해가 되도록 주의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한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로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자로서 온 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